자 이번 강의에서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를 자동으로 자막으로 바꿔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샘플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제 폰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만약에 해 보시려면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녹음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캠핑장에 왔다가 네, 고양이한테 참치를 한캔 줬는데 저 혼자 그냥 독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캔에 있으니까 안 먹고 부어주니까 먹고 상전 났구만 상전 났어 내 먹을 참치였는데 응? 이놈 지키미용옹용옹 <목소리> 어떤 글자들은 뭐 100% 완전히 이제 입력이 안된 것도 좀 있어요. 예를,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이렇게 미용미용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상하게 입력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목소리 톤이 아닌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숫자로 이 톤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다 입력을 했느냐, 일일이 어, 텍스트 추가를 해서 목소리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입력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작업들이 됐는데 글자에 우리가 텍스트 입력하기 보면 여기에 자동 캡션 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한 겁니다 이 기능을 쓰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타이밍에 맞게 자막이 들어가는 기능도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음성 녹음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오리지널 사운드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고 음성 녹음은 캐컷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죠 네, 그 목소리를 여기서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샘플 닫고 새 프로젝트 꺼내서 제가 이렇게 촬영했던 영상 하나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막이 없죠 캔에 있으니까 안 먹고 부어주니까 먹고 자, 뭐 캔에 있으니까 안 먹고 부어주니까 먹고 뭐 이런식으로 제가 중얼중얼 했는데 자이 어 부분을 한번 자막을 만들어 볼게요 영상에서 하는게 아니라 텍스트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캡션에 가서 눌러 줘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사운드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서 언어를 어떤 걸로 하겠느냐 라고 골라야 돼요 자 저는 한국말로 했으니까 한국어를 설정을 하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캡션을 다는 중이라고 표시가 나오면서 이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23초짜리 영상이니까 금방 끝났죠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막의 위치는 적절하게 확대를 했을 때도 잘리지 않는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 볼게요 처음부터 플레이를 하면 캔에 있으니까 안 먹고 부어주니까 먹고 상전 났구만 상전 났어 내 먹을 참치였는데 음, 이 놈이 뭐 이런식으로 하고있어요 고양이가 되게 경계심이 많아 가지고 먹는거에 뭐 집중하더라고요자 그러면 뭔가 수정을 해야겠다 이 상황에서 잘 나왔는데 자, 클릭을 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얘도 분할해서 자르기 라든지 복사 뭐 글자 수정 스타일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스타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자를 꾸며주는 기능 이죠 자, 일단 글꼴은 추가하는 방법은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글자를 뭐 이런 글자로 바꿨어요. 이서윤체라는 글자로 바꾸고,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자, 글자를 좀더잘 보이게, 자, 흰색에 까만 테두리, 어, 노란색 글자로 한번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뭐 캔버스에 들어가서, 자, 테두리에, 어, 색깔을 하나 깔아줄게요. 테두리 색깔도, 아, 바탕 색깔도 노란색으로 하고 투명도를 살짝 뺐습니다. 뭐 이런 작업들까지 다 되고요. 그리고 편집효과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이 돼요. 글자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체크를 누르면 입력이 됐죠. 어, 그대로 설정이 됐어요. 자, 다른 글자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일괄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죠. 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씩 글자를 넣었으면 이렇게 일괄로 변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캡션을 쓰면 이런식으로 일괄 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자동캡션은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고 단독으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느냐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요 주변 소음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요 수정 버튼 이렇게 누르거나 여기 일괄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딱 들어가면 요런식으로 어, 매초마다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게 보일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글자 입력하면 안나오는 기능이죠. 자, 이 첫번째 문장 캔에 있으니까 안먹고 부어주니까 먹고 여기는 뭐 틀린 글자가 없어요. 자, 상전 났구만 상전 났어 근데 앞에 이 자가 제가 이 라고 발음 안했는데 이 라고 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고 이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내먹을 참 지었는데. 어, 여기도 별로 문제 없고요 어, 이놈의 시키라고 했는데, 새끼라고 나왔어요. 새끼라고 하니까 좀욕 같으니까. 좀 순화해서 이놈의 시키라고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옹영, 밍, 안 들리나? 이 톤이 아닌가? 자, 여기서는 아까 전에 숫자로 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 톤이라고 나왔거든요. 얘는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네요. 원래는 숫자로 이었는데, 고치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더 해보니까 또 자대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필요없는 만약에 자막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선택. 그럼 여기서 필요없는 부분을 만약에 찾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 누르면 되고, 모두 선택을 하면 다 선택되겠죠. 이렇게 하면 해당 부분은 자막이 없어집니다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을 아주 편하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한 김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오디오 기능 이용해서 음성 녹음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음성 녹음 눌러주고 요거 누르면서 녹음 한번 해볼게요 캠핑장에서 고양이한테 캔을 줬어요 자손 떼면 녹음이 끝나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제 목소리가 지금 녹음한 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캠핑장에서 고양이 캔을, 있으니까 먹고 캔을 줬어요 먹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녹음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어 글자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자 오리지널 사운드는 영상에 있는 거그 다음에 음성 녹음은 방금 제가 녹음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둘 다는 한꺼번에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캡션 다는 중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자, 요렇게 다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겹쳐 있어요. 자, 크게 키웠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아버리고, 얘를 돌렸다. 그리고 얘를 옮겼다. 딴 거한테도, 원래는 펜을 줬어요. 여기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원래 있는 글자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캠핑장에서 고양이한테도 여기서 붙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얘를 고치고 싶은데 아직까지 개별개별적으로 선택은 할수 있는데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할수 있는데 이것들이 다 붙어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가 돼버리요 어, 동시에 아직까지는 쓸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아쉬운 기능이긴 해요. 보죠? 별도로 하고 싶은데 별도로 안 된다 라는 게 조금 아쉬운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강좌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자동 기능이라는, 그렇죠? 자동으로 캡션을 달아준다는이 기능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동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을 영상에 있는 내 목소리를 자막으로 만들거나 혹은 음성 녹음을 한 사운드를 자막으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